샷샷왜 안맞노? 이것도 반이었어 둘다반이다 더블킬 스페셜포인트 마이마님추천아 더블킬 샷 버처. 어, 일단 중요한 거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. 작년에 파괴 공이치행고 있습니다. 코 저자식. 팅 아, 진짜 오늘. 오늘 좀 이상하긴 해. 아, 오늘 좀. 지금 컨디션이 여러분. 왜안 맞노? 이것도 반이었어. 둘다 반이다. 아무청이나 오케이. 예, 보통 제가 이 시간대가 이제,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2시에서 1시 사이니까요. 아, 퇴근 시간이 좀 늦으시구나. 맞아? 아 근데 오늘은 컨디션 좀 바짝 올려야겠다 안되겠다 아 오늘 사실 데, 그 청소를 좀 많이 했거든 청소하고 이것저것 좀 하, 하고 이상하네 팔에 힘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가 모르겠다 아 외국인이야? 가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컨디션을 위해 아르기닌 먹는 중? 어쩐지 대답이 없더라. 외국인이었구나. 히마이마님 추천합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히마이마님 감사합니다. 나 몰랐다. 영화 새로이길래 그, 바... 아, 이태원 클라스 봤구나. 그래서, 영화, 왜 영화라고 생각하지? 아이, 커졌네. 외국인이었구만. 어쩐지 대답도 없더라. 핑도 튀고. 그러면 외국인이라 추정했어야 되는데 한국, 니네한 한국, 니네미냐 보니까 오케이 영원 한국, 한뭐 뭐 퇴근하고 또 맛있는 거 먹나? 박 한국, 이국아그 아, 그 인기 많더라고 동남아 저기 이톤 걸랐어요 응? 라면끼리 물기라고 혜이 요새 운동하고 있나 꾸준히 <웃음> 뭐 표기표기 100개랑 꾸준히 하고 있어? 아이즈뉴아 피 이태원, 피 이태원 브로. That means sorry, bro. Oh, oh, my god. My team t e player said you r ping is very so high. 알 초안님 축하 합니다 Sorry, bro. 오케이. Okay. I didn't know you. 저 애니 주차 삽니다 어서 오세요. 아, 경고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니 근데 어떻게 한글을 잘 알고 닉네임을 또 전에 바꿨는데? 어지 폭탄이 미션 완료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니, 근데 얼마 전에도 본거 같은데, 어제였나? 그저께였나? 어, 이거 잘하면 이 시키는 가능해 보입니다. 일단 파이링 존슨아, 오사현이 형아, 다 각성하시네. 아, 이을 내가 치면 안되겠다 우리 중국인 중국인. 아, 이까달래야지 오케이, 오케이. Do you know 이태원 클 n 스 l a s s I think I'm g o i 었 g to go t 근데 박세로이가 달아요 라고 하지 않았나? 달아요 하니까 그만큼 오늘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다 딱 명언 날려주고 아 I think you don't know Koreans 나 채팅. 음. 가해당한 이유가 좀 그런 것때문에 아닐까 소통이 안 돼서. 고다임 좋게 3초 전. <웃음> <오>. 어, 리하였습니다 어. <웃음> 거의 뭐 나루토 사스케 그 정도 됐는데. 아, 핑 까달 얘기안했네 아 제발 길막 좀 오늘 이거몇 번이나 죽은지 모르겠다 그것때문에 걸렸어 아까 뒤치기랑 어쩔 수 없는 저도 사람이지라 어? 간다 간다 간다 간다. 어유 진정하시네. 우리 편 절반 이상분이 순하신 것 같은데, 맞다. 오래 어, 좋아하세요. 어, 이거... 아이고, 죄스 수... 미... 하세. 보탄이설치다 아, 와, 심지어 또 옥설이야. 음, 아이... I don't care you. 아우, 쏘리 브로.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. 저 친구는. 코리아 서버에서 스포를 하기가 상당히 좀 불리한 친구라 내가 어렇게뭐 도와주고 싶어도 저 친구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. 외국인이라서. 아우, 쏘리 브로. 와. I don't salute your ping 이렇게 또한 명의 외국인 구독자가 떠나가는구나 예. Yeah. 자 벌써 15킬. 역시 놔야 되는구나. 그죠? 아무 생각 안 하고 취소? 오케이. 곧바로 취소. 아, 너좀괜 했다 아니, 쉽게, 쉽게, 쉽게. 이 새끼 챙겨야 되는데 어? 왜 난립을 안하지? 오 역시 하 코간한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니까 중옥에 둘이네 야! 이걸 못 맞추냐 <웃음> 아나 진짜 <웃음> 아 근데 저분은 왜 저렇게, 저렇게 있었지? 중옥을 <웃음> 보는 것도 아니고 꽤안 맞네. 어, 과연, 오? 어? 과연, 아, 까비 돼지국밥맨 Okay. 아하 일단 이렇게 성공 뭐라는 거야 저, 저 친구 갑자기 급할진 나네 <웃음> 어 이제 드디어 중국으로 치네. 타이완 언어였나? 몇개 어디 가이 쓰지? 중국 애들 그 친구 타이완 사람이랬지. 어. 어아나왜못 봤지? 방금 그게 이제 오늘 컨디션 보여주는거죠 와 오른쪽 이거 이걸 못었어근럼 이제 주변시라 하죠 주변시 내가 딱 아, 초점 두고 ]구나. 바라보는 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딱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인지하는게 이제 주변시인데 주변시야 와... 만약에 모니터 2 4치 쳤으면 무조건 받다네 성규림 들어가세요 내일 봬요 오케이 내일 또 원기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원기 충전... 나 뭐하며 지용지 안녕하세요 요새 9 1일 기준 35,700원이요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복귀 유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복귀 유저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가성비 풀템 맞추는 영상 저분도 근데 사남자시다 안빼고 계속 오시네 근데 생각도 안했는데 킬이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? 샷 오케이, okay, 좋았다. 어, 25개까지 성공했네. 아이고, 지키겠습니다. 역시 유중임이.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면은, 나이 하죠.